광수 다시 뜯고 시작할까? 아, 그래 정현이를 팀장으로 만들고 일단 광수부터 뜯자. 어때, 정현아? 어때, 정현아?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